네, 안녕하세요. 한평 헨스의 정사장이 제품 받아보시면, 자, 한 뼘, 한뼘밤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개봉을 하시면, 매뉴얼, 한글 매뉴얼하고, 리모컨하고, 피스가 있죠. 그리고, 그 경광등이 있고 이 뒷면에 경광등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대고 벽에 박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이와 같이 이 거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중장비 설치를 하시니까 이 12V죠 통상 아답타 220에 연결을 하는데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시거잭에 연결합니다 을 시거에 연결을 마지막에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시거잭 참고로 12V 24V인데 이 겸용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자 이거는 플러스 연결을 하시고 편의장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연결을 합니다. 테이프로 절연 테이프로 확실하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플라스마에 붙으면은 큰리나니까 깔끔하게 연결을 하시고 자 시거에 제가 지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결이 됐고 작업 중입니다. 차량 주의하세요. 소리 혼 훈... 스피커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7초 텀을 뒀습니다 7초 이후에 또 움직임이 있다. 공사 작업 중입니다. 공사 차량에 주의하세요. 공사 작업 중입니다. 볼륨은 공사 차량에 주의하세요. 공사 볼륨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줄어듭니다. 주의하... 꼭... 그렇죠. 그리고 볼륨을 올려보겠습니다. 볼륨을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공사 작업 중입니다. 고, 공사 공사 공공 공사 작업 중입니다. 아, 공사 차량에 주의하세요. 빨간 조정 셔지. 네, 빨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정지가 됩니다. 네 지금. ]까지. 네. 공사 작업 중입니다. 공사 차량 권지 네. 꼰지가 아, 꺼지는 겁니다. 이 국, 설명서를 한국 국내 문열한글 네.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동이 되나? 한번, 네. 하지, 감사지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차니다주사하세요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